내 이름은 옹성우 연기부터 노래까지 종횡무진 활약하는 대한민국의 라이징 스타다 컷! 아, 옹성우 씨는 뭘 해도 이렇게 태가 나냐 감사합니다 감독님 자, 다음 오랜 시간 준비했던 되세요. 드라마의 첫 자, 키스진 더, 물어. 후, 떨리지만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얻은 절호의 찬스인 만큼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날씨도 더운데 물 한번 마시고 가시죠 아 어, 괜찮습니다 그냥 가시죠 이 정도 돼요. 건조함은 쿨하게 패스 아, 어떤 자극에도 괜찮습니다, 끄떡없지 괜찮습니다. 난 인간 선인장 옹성우니까 자 레디 액션 너만이 날 진정 아, 컷! 아, 아, 아, 아, 아 죄송합니다 아. 죄송합니다 아, 예, 예.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, 예. 진정하자 아, 예, 예. 난 자, 프로다 이신으로 진정한 자, 배우로 거듭나는 거야 아, 예. 자 감정 다시 잡고 자 액션! 아난 지금 남자기가 진짜 저거 따고 싶다. 카카 카! 아우 씨! 아우 소. 아나왜 이러지? 긴장했나? 아, 힘들어져. 힘들어져.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좋네이 아, 조명 자극 아, 부담감 빨리. 나를 힘들게 한다. 아 어떡해 감독님 야, 너무 안 하셨네. 빨리, 빨리 좀 끝내 아, 진짜. 쟤뭐 하는 거야. 왜 이렇게 이리... 어, 진정필 피해. 빨리 해. 어. 어. 어. 야 감독. 예? 너왜내 엑스동생 건드리는 거야? 저거 물려.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. 넌 진짜 아무것도 몰라. 이거 3초만에 쿨 진정이야. 제형. 우리 옹동생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. 옹동생 괜찮아. 허... 진정해라. 진정해. 너만이 날 진정시킬 수 있어. 자극에 민감해진 피부를 싹. 진정해주는 크림의 능력이 재란의 쏙! 프리메라 워터리 수딩젤 크림 프리메라 빨리 살아! 옹아 너 탈렌트하지 말고 나랑 장사 한번 해보자 나7너3 오케이 나5너5 그러면 다음번엔 라이브 커머스다 언제요 그거? 커밍 순 하하하하